안녕하세요 주식이 채널 시청자 여러분 어, 어제 배당 낙에 이어서 오, 오늘 그 마지막 거래일 이었지만 어, 또 지수가 하락해서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어, 힘든 하루를 보내신 분들이 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또 오늘 그 어려운 장에서도 게임주 어, 중국 관련해서 이제 어, 호재가 나오면서 어, 1년 6개월 만에 국내 게임 7종에 대한 탄호를 허가했다는 소식으로 냄마물 어, 대부 어, 아주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어, 그리고 오늘장의 특징주를 보시면 진단키트 각국에서 중국인 어, 이 입국자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이런 뉴스로 인해서 진시스템이 오늘 상한가를 갖고 어, 또 관련된 어, 진단키트 관련주인 나노엔텍 시젠 등이 어, 어, 상당히 이제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제약 관련해서 젤, 파마 홀딩스, KPX, 경남, 하나 같은, 또, 원료의약품, 또, 감기, 감기약 관련주들, 상당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또, 드론 관련해서는 아직 코콤이 좀 살아서 움직이고 있고, 사장품도 아우딘 퓨처스, 아직 이제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보실 이 게임주 한번 보시면, 먼저 넷마블이 이제 가장 강하게 상승하고, 어, 상승했던 종목이죠 보시면 어, 1, 2, 3분기 4,700원 적자를 기록한 기업이죠 그, 하지만 이제 PBR을 보시면 어, 대다수 게임주들이 1배 이상의 높은 밸류를 받고 있었지만 넷마블 또 웹젠 같은 경우는 1배가 안 되는 수준이죠 그래서 어, 시장에서는 좀 어, 저평가되어 있는 어, 자산가치 대비해서는 어, 낮은 평가를 받고 있었죠 어, 그렇지만 오늘 이제 호재로 인해서 가장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시가총액은 5조 1000억 원대 그리고 대부가 두번째로 상승률을 보였죠 10% 이상 상승을 했고 얘는 이제 어느정도 실적이 좀 찍히는 기업입니다 PBR 보시면 이제 3.2배 수준 시가총액 6천억대고 그 외에 이제 카카오 또 게임의 이제 대장주인 NC 오, 보시면 오늘 3% 상승을 했고 얘도 이제 실적은 찍히죠 퍼 21배 그리고 여기에서 시총이 이제 가장 높죠 구조 8천억대 수준이고 또 룽투나 썸에이지 보시면은 아주 낮은 시총입니다 그래서 게임즈 올르면 이제 룽투 이런 뭐 썸에이지 이런 가벼운 종목들 어, 항상 이렇게 움직임은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죠 PBR도 1.5배 정도 때 수준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 T3 3% 상승을 했고 1100억원대 수준이죠 PBR 퍼는 이제 21배 대, 이 엔씨나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어, 실적이 이 중에서 가장 잘찍히는 놈은 이제 웹젠입니다. 1,647원을 벌면서 퍼는 이제 9배 수준, PBR도 이제 넷마블과 거의 같죠 0.84. 부채 수준 보시면 가장 낮습니다 웹젠이. 시가총액 5천억 대 수준이고 어, 얘에 비해서는 이제 뭐 10분의 1이죠 넷마블에 비해서 웹젠이. 어, 그리고, 이제, 넥슨이나 벨로우, 뭐, 이런 종목들, 2에서 1% 상승했습니다. 벨로우는, 어, 벨로프는 시가총액이 요즘에서 가장 낮은, 이제, 500억대 수준이죠. 어, 그럼, 간단히, 다음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 먼저, 넷마블입니다. 일부, 이, 올, 1월부터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죠. 어, 그러다가, 이제, 하나일령 해제 의 기대감으로, 어느정도 어 상승을 좀해 주는 이런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5만원대에서 어 계속 이제 어 어떤 매직 구간이 좀 있었죠 그리고 오늘 개부로 어 급등을 시키면서 어 122선까지 이제 뚫은 모습이죠 어 다음은 대부 시스터즈 입니다 어올 초부터 계속 얘도 뭐 넷마블과 비슷하죠 게임주들이 대체적으로 다 이런 흐름은 좀 이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아, 하지만 얘는 이제 어느 정도 실적은 좀 나오는 기업이죠. 그리고, 어, 한번 이제 급등 후에 조정, 또 급등 후에 조정, 이런 어, 그 흐름을 보이면서 결국은 이제 장기 평선인 200일선까지도 돌파한 모습이죠. 하지만 또 오늘, 어, 위에서, 어, 고점에서 좀 잡은 사람들의 이런 물량이 좀 많이 물려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조정 기간을 받으면서 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대부 시스터즈, 다음은 NC 소프트입니다. 보시면 얘도 마찬가지죠. 1월부터 뭐 계속 나락으로 가고 있었지만 30만 원대에서 이제 반등을 하면서 장기 이평선인 2 0 1선까지도 돌파했던 모습이죠. 하지만 또 47만 5천 원대를 넘지 못하고 계속 이제 여기서 조정을 받았던 NC 소프트. 다음은 룽투 코리아입니다. 아. 보시면 워낙 신초이 가볍기 때문에 한 번씩 이렇게 급등을 하지만 다시 이제 원 상태로 내려오고 또 급등하고 다시 원 상태로 내려오고 이런 어, 특징을 가지고 있는 룽투 코리아. 어, 다음은 웹젠입니다. 뭐 실적은 어느 정도 좀 찍혀주지만 어, 그닥 이렇게 움직임은 뭐 이렇게 활발하지는 않았던 종목이죠. 어, 그리고 주체를 보시면 이제 외국인이 조금 이제 입질이 좀 들어오고 투신 쪽또 기금 쪽이 어느 정도 좀 입질이 좀 들어온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실적은 얘는 이제 어느 정도 찍히는 기업이죠 뭐 1분기 500원 580원 530원 어 그렇게 뭐 크게 이렇게 향상된 실적은 보여주지 않았지만 꾸준히 그래도 실적이 이제 찍히는 기업이죠